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한창 배탈그라운드가 잘나가던 시절 스팀 동시접속자 1위를 찍으면서 우리 김치게이머들이 환호성을 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뒤 스팀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배틀그라운드께 왕위를 찬탈당한 도타2가 100만 동접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스팀의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도타2를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해준 게임 동시 접속자의 30%가 게임은 안하고 유즈맵만 즐기게 만들어버린 화제의 도타 유즈맵인 오토체스 과연 얼마나 재미있길래 고작 유즈맵 하나가 게임을 먹여 살리고 있을까요 오토체스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랜디, 개랜디, 삼국지 디펜스, 포켓몬 디펜스 이런 디펜스류 게임을 도타2로 이식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플레이 방식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게임의 진행은 초반 3라운드는 처치시 랜덤하게 아이템을 드랍해주는 몬스터가 등장하며 이 3라운드 동안 체스마를 구입하고 아이템을 획득하여 조합하여 체스말들에게 나눠주고 본격적으로 4라운드부터 유저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10라운드 이후부터 5라운드 단위로 보스라고할수 있는 강력한 몬스터들이 등장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떨어뜨리며 여러분들은 짐꾼을 이용해 아이템을 주어 자신의 체스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죠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현재 오토체스에는 58명의 체스말들이 있으며 각 체스말들은 직업과 속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이중 직업과 속성의 체스말 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시너지라는 버프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드래곤 나가 언데드 고블린 휴먼 트롤 오크 원소 비스트 악마 오거 드워프 사티로스 이렇게 14개의 속성과 법사 드루이드 워리어 기계 나이트 헌터 워록 어세신 샤먼 데몬헌터 10개의 직업 이렇게 24개의 조합을 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스말을 배치하여 어떻게 하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게 오토체스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스말들은 구입 금액에 따라 성능이 올라가며 상위 레벨의 체스말들은 캐릭터의 레벨이 오를 때마다 출연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스말들을 구입하게 되면 바로 필드로 가는 것이 아닌 총 7칸의 공간을 가진 창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체스말들은 같은 유닛 3마리를 필드에 꺼내놓게 되면 별이 올라 좀더 강력한 유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너지에 따라 현재 자신이 갈 조합에 따라 자신이 갈 이성에 따라 자신의 대개 전력에 따라 계속해서 패배하여 연패연금을 받아 후반을 볼지 지금 내 연승을 챙겨가면서 연승연금을 계속 받을지 이번 판에 자신이 원하는 체스말 하나만 뜨면 전력이 확실하게 올라가 리로를 돌리면서 체스말을 계속 찾을지 탱커와 누커, 암살자 등등의 배치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레벨업을 하여 남들보다 빠른 성장을 해 빠르게 상위 레벨의 체스말을 뽑을지 상대방의 조합을 보며 필요한 유닛들을 내가 선점하여 성장을 더디게 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를 이용하여 추가로 이자를 주는 이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이자를 받을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며 계속해서 여러 갈래로 머리를 굴려줘야 하는 게임입니다 뭐, 그냥 본적만 있거나 말만 들어서는 운빨 존만겐 같지만 결국 이 게임은 머리싸움입니다. 얼마나 최소의 리스크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느냐 말입니다. 포커에도 프로가 있는데요 뭐. 이제 시너지와 체스마를 필드 에 올려놓으셨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라운드가 시작되게 되는데 본인이 승리한다면 승리 스택과 승리 보너스를 가져가게 되며 만약 내 대기 패배를 하게 된다면 처리하지 못한 적의 수와 등급에 따라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게임은 데미지를 총 100을 입게 되면 패배하게 되며 최후에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의 대가 싸우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물론 배틀로얄처럼 님이 먼저 죽으면 나가도 되고요. 게임의 밸런스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뽑을 수 있는 영웅의 최대 개수를 조정해놔서 하나의 유저가 체스말 하나를 지배하게 가고 있다면 다른 유저의 리롤에서 체스말이 뜰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덱을 가게 된다면 10중 8구로 한 명의 유저는 자신이 원하는 체스말이 잘 뜨지 않아 금방 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킨게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 다른 덱을 맞추게 게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너지를 향하여 가는 경우는 보기가 매우 드물게 되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아주 전력이 약한 영웅들도 존재합니다 하다 보니 이 점은 조금 손을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물론 개사기 쳐서 3라운드 만에 이성 두 개가 뜬다면 운빨 존망겜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게임 외적으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오토체스의 등급은 폰, 나이트, 비숍, 루 킹, 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신의 등급보다 낮은 다른 등급이 게임에 껴있다면 게임을 패배했을 때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자신보다 높은 등급이 게임에 껴있다면 게임을 승리했을 때 점수가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다 보니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엄격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동일 등급끼리만 게임을 돌리는 방이 따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튼 오토체스 한글화도 진행한다고 하고 모바일로 내놓는다는 말도 있고 개별적인 게임으로 제작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쯤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서 문명할땐 해가 져있었는데 오토체스하니까 해가 다시 뜨더라구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